운동교실! 오늘은 대퇴이두근, 다리 뒤쪽 대퇴이두근 중에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에요 요거는 대퇴이두근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죠, 대퇴이두근 대퇴이두근 운동이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요거를 각도를 조금씩 무릎의 각도나 조금씩 무게 중심을 바꿔서 엉덩이, 그리고 또이 다리 안쪽에, 이 안쪽에 이렇게 있는 앞에서 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내전근까지 여자들, 여자 선수들은 내전근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이 포즈 잡고 엉덩이 뒤로 이렇게 쭉 빼는 포즈 있죠? 그할때 아주 쭉 튀어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운동 가동 범위나 각도에 따라 틀려요 이거는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셨다가 체크를 잘 하시고 그번따라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퇴 이두근이 될수 있는 이제 자세 동작다 이거는 이제 덤벨로 하거나 바벨로 하거나 뭐 크게는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옆에서 봤을 때 몸이 축 다리하고 너무 멀어지지 않게 아는 상태에서 하면 좋고 이 상태에서 허리가 숙여지는 느낌으로 가면은 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허리 다칠 수도 있고 허리 쪽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를 대퇴이 음. 스트레칭 하는 거 그와 같이 여기서 엉덩이 뒤로 많이 이렇게 빼는 거예요 쭉 뺐다가 빼서 빼서 갈수 있을 때까지 쭉 갔다가 다시 이었을 때도 이허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이 힙이 다시 앞으로 오면서 등근과 대퇴 이두근이 다시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다시 늘어나고 다시 짧아지고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쭉 고관절을 돌리고 대퇴 이두를 쓰면서 내려갔다가 쭉더 이상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가고 쭉. 무게 중심이 발바닥 전체에서 뒤꿈치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대퇴 이두근이 많이 되고요 여기서 약간 변형시켜서 나는 좀더힙을좀더 하고 싶다 지금 방금 전에 동작도 대퇴 이두와 엉덩이 둥글이 다 들어가는데 조금 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싶다. 나는 엉덩이를 키우고 싶어. 하면은 살짝 무릎 각도를 좀더 구부리시면 되거든요. 자, 아까는 한요 정도의 무릎 각도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은 댄테일이 조금 덜 들어가고 힘에 좀더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힙이 다시 앞으로 오면서 힘주고. 자, 어떻게 보면 스쿼트 스티프 테랩도 중간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 각도가 이렇게. 쭉 엉덩이 고있다가 다시 힙 앞으로 오고. 이제 엉덩이에도 힘이 더 들어가고요 내릴 때 약간 팁은 이 완전히 갈략근까지 완전히 열어주는 느낌 이게 완전히 확 열려야 돼 열리면서 내려가줘야 둥근하고 잘 늘어나요 이렇게 빨 이렇게 가다 놓은 상태에서 힘을 주는 상태에서 갈라그러면은 힘이 잘안 들어가고 잘안 늘어나고 확 열어주는 느낌 우리가 화장실에 의자에 이렇게 앉을 때 앉을 때 편하게 앉잖아요. 쭉 늘어나잖아요. 엉덩이. 가 그런 느낌으로 쭉 늘리트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 힘이 좀더 들어가고 자면서 또 변형되는 동작. 내전근은 더 많이 내려가요. 더 많이. 더 많이 내려가서 완전히 데이에해주로 쓰다가 얘가 더 내려가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 이 나요. 바깥으로 벌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내전근이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쭉 내려가거든요. 가동보기가 이 상태에서 쭉 내려가다가 완전 여기까지 내려가는 요 여기까지 가면은 내정까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도갖 갔다가 올라올 때는 한 무릎 정도만, 이 정도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댄트에이드 내정도 발동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무릎을 벌렸다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다시 벌어졌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동 범위가 한이 정도.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을 쓰는 구강별로 있으니까는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 한 번에 다 운동해도 돼요. 지금 설명한 세 가지를 다 운동해도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서 처음에 쓰여지는 거는 둥근이 이제 가장 많이 있어요. 둥근 쓰다가, 어, 둥근이 다 늘어났어. 그 다음에 대퇴 이두근. 대퇴 이두근 쓰다가 대퇴 이두근 다 늘어났어. 그 다음에 벌어지면서 내전근까지 쫙 이렇게. 올라갈 때도 쭉 이렇게. 올려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웃음> 세 가지 다 운동할 수 있고 또 위에서 밑에서 중간에서 나눠서 운동하면은 타겟으로 둥근, 대퇴부근, 내전근 나눠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일반 초보자분들은 그냥 길게 운동하는 게 좋고 조금 더 내가 경력이 있다. 오늘 타겟을 더 공략해야 되겠다. 몸을 좀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구간별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나눠서 하는 거는 중급자 이상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 다같이 쭉 움직여주고 그리고 여성분들 홍원니 채널에 많이 안계시는 소수의 여성분들 꼭 많이 해주세요 꼭 그리고 남성, 남성분들 중에서 주위에 여자친구나 아니면 가족들 여자분들한테 데이트 이룩은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시게 해셔서 아름다운 힙을 가질 수 있는 힙과 데이트 애들이 연결되는 이 뒷다리 라인 너무 좋은 운동이니까 는 많이 추천해주시고 막 하면 안 되니까 홍원이 채널을 보신 다음에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게 확인하시고 동작을 따라할 수 있게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누르고 필수 그래야 저는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데이트의 이두은 스티프 데드리프트 홍원이였습니다